저쪽으로 들어가야되는데? 할리 한번 보여줘 화이팅 한번 보여줘 빼고 아 차고 있 됐어? 어, 조금 더 연습해서 부모님들께 보여드린 형식으로 오늘 진행하게 될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장채도주저적들어 오, 정말. 아주 유동은 아주 봐봐, 엄마 봐봐. 엄마 가보세요. 오, 여기요. 축하드려요. 잘하셨어요. 언니는 뭐야? 언니도 똑같아. 너무 잘하셨어요. 금메달입니다. 여기. 엄마 엄마, 엄마, 탈. <웃음> 너무 잘하셨어요. 일로 와서 앉아. 둘, 네. 셋. 입에 너무 힘 주지 마세요. <웃음> 입에 힘 빼세요. 상연히싫힘면서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뭐 재밌겠다. 여기에 나온 젤라. 응. 재밌겠다.